이상한 짓을 하도 록하 했더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잉! 와우. 무슨 빔프로젝터냐? 짜잔! 벤큐! 벤큐! 벤큐! 자, 이 빔프로젝터의 이름은 벤큐 GV30입니다. 가격은 약 75만원. 제가 본 빔프로젝터 중에서 가장 비싸진 않지만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꺼내볼게요. 자, 동그라미! 여기도 뭐 동그라미. 빔프로젝터가 이렇게 동그란 건 처음 봐요. 그리고 받침대가 있습니다. 뿅! 이렇게 놔두는 형태인가봐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이상한기 같다. 자 그리고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리모컨 되게 TV 리모컨같이 생겼네? 그리고 전원.. 랄라랑아 이게 자석인가봐요 이게 붙어요!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 안에 우퍼라는 게 있어가지고 베이스가 둥둥하는 소리처럼 되게 빵빵 스피커 빵빵하게 소리가 잘 나온다고요. 원걸로 영화를 틀고 보면은 진짜 생생하게 영화를 볼수 있다. 일반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걸 사용할게시 굉장히 또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크게 크게. 소리가 빵빵하게 나오는지 이따가 반드시 체크해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원 조작 버튼이 있고 여기서 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 스피커 여기에는 연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단자들이 있고요 이 고리가 무엇인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빔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음. 천장에서 보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렇게 앉아서 보실까요? 쭉 이렇게 135도 정도 회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빔 프로젝트가 비싼 점이 있어요 제가 진. 진짜 저렴한 몇만 원대도 써보고, 10 몇만 원대도 써보고, 20 몇만 원대도 써봤는데 이것이 자동 포커스, 자동 각도 조절 굉장히 빠르게 잘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잘 되는지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널널 네, 네. 그리고 중요한 발기 대박. 0백 안시루멘이라고 합니다. 엄청 엄청 미친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 0백 안시루멘 너무 좋아맨. 진짜 좋은 점 저는 이게 전원을 연결하는 선인 줄 알았는데 무선 충전을 해놓고 무선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사실. 들고 다닐 응.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휴대용으로도 좋다. 그럼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키링 <웃음> 이게 또 보조배터리 연결까지 할수있대 진짜 밖에서 쓸 수도 있겠다 진짜 좋은 기능! 안드로이드 네. TV 기능이 있다! 핸드로이드 TV 기능이 있으면 뭘볼수 있나요? 왓챠, 티빙, 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아, 오케이. 오케이. 등등 여러 가지 어플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전부 다! 네 OTT 스트링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당연히 인프로젝터니까 핸드폰 미러링이 되는데 이모콘처럼 조정을 할수 있고 그런 게또 있대요 상당히 기능이 여러 가지 많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번 진짜로 여기 한번 틀어서 싸보겠습니다이거는 충격인데 미리 충전을 해놨기 때문에 빼고 전원을 눌러볼게요 들어와서 보세요 좀... 불을 꺼야돼 응. 와! 나온다 화질 너무 좋은데? 아직 아무것도 안났는데 화질 너무 좋아! 오오오오! 초점을 맞춘다! 오오오 이렇게 누워서 인프로젝트를 보다가 나나나나라 보다가 와.. 이제 좀 일어나볼까? 이렇게 보려면 각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싹 올려줘요 불려! 뿅! 어마어마하게 빨리 맞춥니다 각도를 잡으면서 초점도 알아서 맞춘단 말이에요 방향을 틀어보겠어요 누워서 <웃음> 보고싶다 아, <오>, 짜잔 <레> 이렇게 누워서 영화를 볼 수도 있답니다 음, 일로 보세요 이게 어느정도 사이즈냐면 제 생각에는 아이패드 정도 될것 같은데 아이패드를 대볼게요 이정도? 너무 선명하다 음, 너무 신기하다 공중에 떠있는 아이패드예요 음. 그럼 한번 넓게도 잡아볼까? 얼마나 음. 커질 수 있는지 음, 우와 여기까지 왔어 오! 잡는다 와우 호. 자 그럼 드디어 리모컨을 써가지고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한번 틀어볼까요? 앱에는 애플 t v 티빙, 웨이브, 왓챠, 후위치, 뭐 등등 많습니다 펑플레이드 있네? 우리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번 볼까요? 헉, 긴장돼! 우와! 영화 보겠습니다 <목소리> 우와! 소리켜 <새롭혀, 새롭혀>. 소리켜 <목소리> <목소리> 와! 음질 미쳤는데? 소리 완전 영화관인데? 긴장돼요 어. 영화관 같아 <목소리> 영화관에서 긴장되는 기분이 그대로 긴장이 되네? 그니까 서만 되면 전화의 상태를 확인해야겠어. 어? 전공사님? 기한 번이냐? 이거 뭐 장면 안 끊기고 다 보인다. 우와! 괜찮느냐? 또 영화 말고 유튜브를 볼수 있는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한번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놀아볼까요 <웃음> 아. <목소리도> 웬일이야? 어머, 어, 어, 옷이 너무 예뻐. 어, 나는 데 어머, 좋다. 진짜 좋다. 야, 버킷 리다왔 너무 다 Okay, so r e a y i n g u 언니랑 같이 운동하는 게꿈이었어요 Okay. o o 아. <나 죽어. 목소리도> 너 사는 운동은 해톤을고하기가쉽지가 <목소리도> <고여서 목소리도> 않은데 참 <목소리도> 좋습니다. 哇哦又有什麼女<笑>